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더크 인사해야지.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더크 청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 TV 채널 촬영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청천님을 모셨습니다. 하루 따지. 아, 저는 중국인, 중국, 내몬고, 청천. 안녕하세요 저는 청천입니다 저는 네, 중국인이고요 네. 오! <웃음> 되게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느낌 응. 저는 안 들었는데요 뭐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 응. 오늘 좀 친숙하게 생겨서 그런가 응. 음. 그리고 맨날 인스타로 보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인스타로 애기 자랑하고 <웃음> <맨날> 그래가지고 <웃음> 그럼 요즘 그럼 뭐하고 지내요 요즘에 저 요즘 그 TBS에서 응. 라디오도 하면서 유튜버 꿈나무 네, 시작한지 아 얼마 안 돼서 중국 관련 된 컨텐츠로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괜찮은 내용 나왔는데 그래서 그 주제로 쭉 가려고요. 아, 다른 지금 거, 예, 많이 채널 시... 방향을 잡고 있었구나. 계속 네. 아. 이거 저거 많이 시도해봤는데. 구독자분들이 <웃음> 뭘 원하는지 이제 캐치가 돼서. 네, 네, 네. 네. 어, 그렇죠. 대부분 뭐 사건 사고 <웃음> 이런 거, 네. 연예인들 어? 뒷이야기.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중국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잘하는 거제 <웃음> 채널이 네. 덕후들을 만나는 컨텐츠였는데 네. 사실 뭐 애니메이션 덕후도 아니고 무비 음. 덕후도 아니고 연예인 덕질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연예인 덕질을 하는 것도 오타쿠니까 덕후잖아요 네, 덕후예요 그럼 맞아요 그럼 덕질을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에요 <웃음> 아 걸렸다 이 양반도 덕질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러면 좋아하게 된 배우가 또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시죠. 연예인 만약에 좋으면 동시에는 음. 한 일곱 여덟 명 같이 좋아할 수 있어요. 연예인. 중국인 배우 한 명. 네. 한국인 배우 한 명. 한명한 네. 한 명씩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명만 딱 꼽아서. 중국은 저한테는 최고 사람은 공준이에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도. 아 공준. 공준. 공준. 되게 <웃음> 아. 아. 아 한국은 저늘 황정민. 황정민 좋아했어요. 아 음. 그래서 사전에 네. 질문을 했을 때황 황정민 배우의 영화를 제일 인상 깊게 본거로 네.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응. <웃음> 들어와 들어와 <웃음> 요즘 나온 거 인질도 봤어요 솔직히 음. 하... 좋은 황정민 배우 섭외였는데 저런 영화 <웃음> 나온 줄몰랐어 영화는 별로지만 어, 어, 황정민 네. 다 했어요 황...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를 그렇게 시나리오나 약간 감독이 <웃음> 네. 그렇게 하면 좀 속상하죠. 속상하죠. 음. 황종은 진짜 얼마나. 연기력이 그 어... 아까우니까. 아... 아, 그러면 영화 이야기 말고 응, 응. 애니메이션 캐릭터로는 서태웅을 응.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어, 이거... 뽕, 뽕, 뽕, 뽕, 뽕. 그 애니메이션 제가 중학교 때 중국에서 방영됐어요. 음. 중국어로 꽝 음. 랑가오쇼, 농구의 고수. 아 네, 농구의 베테랑 꽝아 랑가오쇼. 아아 아무튼 그 이미지가 잘생겼잖아요. 차갑고 음그 잘생겼고. 도시 그리고 그 학교 왜 들어가냐고 거기 부근에서 아 따, 아 따, 따 명, 명대사 명대사. <웃음> 명대사 명대사. 집이랑 가까워서.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뭐 까본 친구들 갑자기 그슬램덩크 보고 차분한 척하고 뭐 그러는데 도시남이 <웃음> 죠 우리한테 여자애들한테는 서태웅 제일 인기 많았어 오히려 그 빨간머리? 음, 응 강백호 주인공 아, 여자애들은 빨간머리 안 좋아하고 여자애들 다 서태웅 좋아해요 아, 네. <웃음> 짱구 짱구? <웃음> 응 <웃음> 그거 르르르르르좀 아 <웃음> 철없는 애기지만 짱구는 자세히 보면 굉장히 어른스러워 부모 그 엄마가 되고 나서 어, 짱구는 음그 나이에 그런 생각하면 만약에 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짠해요 일찍 아 쳐들어서 아 응. 근데 가끔 되게 철딱서니었고 답이 없는 애인데 응. 가끔 종국을 찌를 때가 있어 짱구가 아 네. 짱구 보면서 운저도 있는데 아 그건 누구나 다 있었을 수도 있어. 짱구는 못말려에 이어서 또 명탐정 코난도. 아이고, 코난. 명탐정 코난. 진상 주요 1개. 긴시른 단하나 오! <웃음> <웃음> 내용이 뭐 자극적이라서. <웃음> 아, 내용이 나, 나 자꾸 누가 죽고 막 이래서. 음. 초등학교 음음. 때 코난 봤는데 그 초등학교나 그 어린 마음한테 너무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아. 심지어 너무 자극적이고 무서운 장면은 꿈에서도 나온 적 있어요. 아... 아 근데... 도 계속 보게 돼요. 생각해보니까 <웃음> 그명탐정 코난이 애들 보는 만한데 정말 많이 죽네. <웃음> <웃음> 매 해마다 누가 죽고 <웃음> 음. 자꾸 마취총 쏴서 누구 재우고... 맞아요. 아. <웃음> 그리고 제가 네. 마블 유니버스를 되게 좋아해요 음 진짜 개인적으로 최고 좋아하는 세계관이 마블 유니버스인데 음. 이번에 샹치라는 중국 히어로 음.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중국인으로서 개봉하자마자 바로 봤어요 음, 와, 아 벌써 이 자부심이 보여 음. 어땠나요 영화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한테는 10점 만점 9점 8점이요 아, 9.8점은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아이언맨이 몇 점이에요? 아이언맨은 에그 9점이요 아 음. 그래도 아이언맨보다 훨씬 위에 에..왜냐하면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제가 보고 나서 내용은 뭐 재밌죠? 뭐 화려하고 CG 잘하고 CG팀 다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어어어어 음. <목소리> 마블의 한사가 <웃음> 엄청나는 <많아요. 오> <목소리> 저는 한국에서 사는 중국 사람인데 어, 한국어도 한국 와서 배웠어요 저한테 모, 모국어는 중국어죠 음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마블 영화 한국에서 볼 때마다는 네, 좀 재밌어요. 영화 재밌는데 보고나서 많이 피곤해요. 왜냐면 영어 들으면서 한국어 자막 보면서 또내 속에서 주, 중국어로 바꿔요. 무슨 뜻인지. 번역기가 <웃음> 여기 구글 파파고가 돌아가는구나. 아, 네. 이렇게. 그래서 마블 영화 볼 때마다 외국 영화 볼 때마다 좀 집중해서 아, 봐야 돼요. 3단계를 네. 거쳐가니까 네. 영어가 한국어로 가서 한국어가 중국어로. 음,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피곤하다 피곤해. 네. 보고 나서는 피곤해요. 음. 근데 샹치는 반 이상은 중국어 멘트니까. 아, 제일 편해. 아직 샹치를 못 봤는데, 음. 그럼 거기서 대사들을 다 중국어로 음. 쳐요? 다는 아니지만, 음. 거의 50% 중국어예요. <웃음> 상치 보면서 인물보다 용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용 만약에 피규어 나오면 응. 사고 싶어요. 아, 그래서 상치 그용 타고 뭐 싸우고 그랬는데. 아 진짜? 뭐 날아다니고 뭐물 속에 서슝 나오고. 용. 되게 비중 있는 용이네 그러면. 아 비중 있는 거요 그냥 잠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비중 있게. 상치의 무기. 무기 중에. 하나. 응. 상치는 그 용을 응. 시킬 수 있는 사람이요 일반 사람 아니고 상치는 용을 용. 다룰 수 있는? 응 음, 용을 아 다룰 수 있는 용그 그러면 용. 언젠가는 피규어로 나올 것 같은데요 어, 그용 나오면 사실 어. 사고 싶어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아마 음. 네. 구독자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접해서 음. 일본 애니메이션을 정말 많이 알아요 그쵸? 중국도 일본 음. 많이 아... 역시 애니메이션은 사실 일본이 강국이니까 맞아요 근데 중국 애니메이션 중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어요. 어, 드라마처럼 그그그 그, 그 연재로 나온 애니메이션 별로예요, 다. 아. <웃음> 애니메이션 영화는 잘 만들어 줘요. 아, 영화로 이제 단편으로 만든 극장판. 응, 응. 흔히 극장판. 흔히 말하는 극장판. 네, 극장판 애니메이션 그나마 괜찮아요. 볼 만해요. 음. 어른들한테도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많아요. 저 최근에 본 건, 느자. 너자. 느자는 서유기 아시죠? 어, 알죠? 서유기, 손오 네. 서유기 중에 한 인물이에요. 머리는 이렇게 하고, 양쪽에서 하고, 그리고 빨간 옷을 입고, 소, 소년 이미지죠? 남자 아이 역할이요, 느자. 여자는 결국은 정의는 네, 이긴다 네. 승리한다. 네. 모든 애니메이션이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네 여자에 응. 왜 좋아하는지 진짜 잘 모르는데 <웃음> <웃음> 한두번 봤어요 정말. 아니 두번 봤는데 왜모르두번 봤어요. <웃음> <웃음> 아유. 겁네. 거짓말 같아. 너자이 사람은 응. 사람 아니고 신이어신이에 신화 속에 나온 좀 일반 아이보다 좀 특별해요. 어, 어머니 너를 임신할 때 3년이나 걸렸어요. 나왔는데 오. 착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악동, 악동. 애가, 네, 애가 착하지 않고도 힘을 세니까 시니까 아 악동이라서 주변, 그 동네 사람들다 무서워해요. 피해주고 막. 네. 진짜 나쁜 사람 나타났는나 나 하나만 희생하면 나, 모든 마을사람도 구할 수 있다. 음 그러면 나는 나가겠어, 이런 거예요. 아어저 보면서도 처음에는 어, 애기들 보는 애니메이션인데? 근데 점점, 점점 그, 기분이 변해, 좀 올라와요. 병원에 어? 가는 그런.. 응. 영웅 이야기 영웅 아그 그 주인공이 변해가는 음, 그런 네. 거에 또 희열이 오니까 네네네자 그럼 오늘 청천님과 퀘스트를 하나 진행을 할 건데요 음. 제가 지난번 촬영 때하고 조금 룰이 음. 바뀌었어요 네 한번 설명을 뭐 해드릴게요 네 나한테 주는 거응 음. 오빠가 나한테? 응 음. <웃음> 왜? 좋은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응. 만약에 본인이 탄 상금도 기부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응. 네. <웃음> 자, 문제 문제! 빵빵! <웃음> 너무 올드하다! 아. <웃음> 슬램덩크 주인공 강백호 응. 알죠? 응. 그 주인공의 응. 머리 색깔은? 빨간색! 아 아하!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 <웃음> 너무 쉽죠? 이 정도 난이도야 응, 각고! 정답입니다. 네. 자, 우선 천원 획득. 고, 스톱을 아이 아, 진짜 뭐 도박하는 느낌인데? 어. 고! 고! 고! 고! 고! 자, 네. 2단계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탐정 코난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추리를 풀때 항상 유명한 탐정을 재우고, 음. 그 유명한 탐정을 이용해서 추리를 풀잖아요. 네. 이때 유명한 탐정을 어떤 방법으로 재울까요? 마취침이죠. 시계로 돼있는 마취침 거기에 조정하고 하면 뭐, 머리 샤워라. 이거 맞고 아! 에이, 아... 이런 방법 맞아요. 맞지? 다른 애니메이션에 헷갈린 거 아니야? 아, 나 2단계가 걱정돼서 그래요. 아, 맞아요. 아, 어, 안 넘어가네? 정답입니다. <웃음> 아, 너무 쉬워. 오빠, 나도 방송하는 사람이야. 다음 단계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아, 괜찮... 고, 스도 어차피 좋은 일인데 뭐 제가 음... 틀려뭐 기부할 수 있으니까 뭐 재미로 고! 고! 자, 3단계. <웃음> 네. 정... 그렇다면. <웃음> 갑자기 정치 문제. <웃음> <웃음> 시진핑은. <웃음> 그렇다면 코나는 음. 그 시계로 된 마취총을 샤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어느 손에 시계를 차고 있을까요? 어? 왼손!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확실히 왼손이야? 어. 이렇게? 응. 어. 아닌가? 원손! 조준을 하려면 오른손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아, 왜냐면 조...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 되니까. 근데 조준은잘 쓰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정답입니다! 와 3단계까지! 여태까지 출연하신 분들 중에 최고 높은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태까지한명 아니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전두 번째. 어, 아 영광스럽습니다. 자, 만원 획득. 네.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만원 획득했고요. 네. 4단계. 네. 고, 수도. 외쳐주세요. 고. 요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마르코는 아홉 살이라는 애니메이션 좋아하시죠? 음, 네. 딩다오샤완즈. 중국 거. 어떤 한국 놀이 중에 네. 어릴 때 많이 했던 놀이가 있어요. 어. 공기놀이인데. 네. 이 공기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거를 위다 올려서 아 이렇게 잡으면 이거를 할 건데 총 3번의 기회를 줄 겁니다. 네. 그래서 아홉 살이 되시면 돼요. 자, 4단계를 통과하시면 총 네. 5만 원의 상금이 네. 아 내가 더, 나도 다 떨린다. 시작! <웃음> 나도 떨린다. <웃음> 네, 오만. 오! 오! 오! 오, 하나 하나.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잡아야 한 살입니다. 오! 한, 살. 한 살. 자 이제 두번 기회 남았고요. 아, 아, 좀 긴장하면 안 되네. <웃음> 좀줘 도전. 안녕세요 여러분. 실패. 한 자 마지막 한번 일단은 지금 9 살은 될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얼, 몇 세까지 되느냐? 아,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건 재밌어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아이씨 잠깐만. 잠깐만요. 이제 감 잡았다. 어, 어. 두 개. <웃음> <웃음> <웃음> 안 하나. <나와.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실패! 4단계에서 실패를 했어요 둘짜리, 둘짜리, 둘짜리. 괜찮아 어재밌네 이거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자 어찌됐든 청천님은 4단계에서 실패하셨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에 네. 상금 만원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만원밖에 못해요 <웃음> 아, 부족한 그 능력은? 아, 만약에 50만까지 나면 다 기벌려 했어요. 어 진짜요? 진짜그그 부족한 금액은 따로 계좌이체로 <웃음> <웃음> 많은 덕후분들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는 재밌었어요. 특히 마지막 그거. 공기? 어, 그거. 오 네. 음. 센세이션 했죠? 응 음, 집에 가서 연습하고 싶은데 다음에도 하겠습니, 도전하겠습니다 <웃음> 다음에 다른 종목 갖고 올거데 <웃음> 다음에 구슬 <웃음> <웃음> <웃음> 재미게 아, 제이터쿤이면 너무 재미있게 촬영했는데 여러분도 영상 보면서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웃음> 아,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네. 되게 재밌는 컨텐츠 많이 올라올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응. 제이덕쿠 채널도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재밌는 게스트분들 응.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사 여기서 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